같이 해보실게요. 하늘 보고 누우셔서 편안하게 숨 쉬시고요. 편안하게 브릿지 다리 넓게 하셔서 시작하실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올라가시면서 그대로 꼬리뼈부터 부드럽게 올라가세요. 네, 부드러운 목, 어깨, 가슴부터 부드럽게 내려오시고. 스리모 엔후 쭉. 앤, 다운, 후 부드럽게 내려오세요. 두 모, 앤, 후 쭉, 무릎 길게, 머리 길게, 다운, 흐, 라스트, 앤, 후 쭉, 거기서 홀드하시고 앞으로 나란히, 머리 위로만 세, 앤, 그대로 가슴부터 천천히, 후. 기지개 키듯이. 자, 이번엔 힙 릴리즈 그 상태 그대로 무릎을 왔다 갔다 천천히 하실 거예요. 엠, 들, 반대쪽으로 후, 시선도 반대, 엠, 전체 몸을 엠, 들, 후, 길게 사선으로 늘린다 생각하세요. 들, 엠, 후, 툭 떨구지 마시고 무릎을 길게 사선으로 늘리세요. 앤, 흐, 앤드, 앤, 무릎을 바닥으로 내린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선 앞 멀리, 앤드, 흐, 쭉, 특히 윗다리, 앤, 조심하세요. 앤, 사선 멀리, 바닥으로 짓눌리지 않게, Emm, d and, and 허리 뒤 뒷골이 있는 데까지 가슴이 너무 많이 들리지 않게, and 가슴, 후, 한숨 쉬시면서 가슴 부드럽게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e 후, 쭉, and, and, 후, 쭉, and, and, and, and, and, and, and, and 앤드 어깨 편안하게 앤후 앤드 앤후쭉 지금 여덟 번째예요 앤드 앤후앤 좋아요. 자그상태 그대로 그대로 옆으로 누우셔서 위팔을 크게 부드럽게 서클 하실 거예요. 앞으로 쭉 바닥 밀었다가 위로 앤 그대로 뒤로 서클 앤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앞으로 쭉 밀어서 네번씩 이렇게 서클 앤 다리는 고정하시고 상체가 이번엔 움직이시는 거예요. 앤 3. 리 앤 n 반대, 한번 더, and, 쭉, a 좋아요. 반대쪽 그대로 놀, 놀아 누우시고, 똑같아요. 위 팔을, 밑에는 베개를 드시거나 팔베개, 좋으세요. a 위로 서클 a 앞으로 쭉 밀었다가 위로돌려서 뒤로 서클 이때 골반이 따라오지 않게 허벅지 안쪽 무릎에 무슨 쿠션이나 베개 끼고 하셔도 좋구요 앤 호흡과 같이 앤 좋아요 이 상태로 우리 사이드 플랭크 30초만 같이 버텨볼게요 다리 쭉 피시거나 무릎 닐링 밴드 하셔도 괜찮구요 엘보 그대로 아랫발 뚝뚝 눌러서 그대로 밸런스 흐. 후. 허벅지 안쪽 딱 붙이시고요. 발 옆에 날로. 최대한 밑에 정강이 종아리가 바닥에 닿지 않게 아랫배 쏙 집어넣으시고요. 엉덩이 뒤나 앞으로 쏠리지 않게 정수리 길게 버티세요. 자, 10초만 더 버틸게요. 후. 목 길게. 후. 엔. 후. 3초 더. 2초. 라스트. 좋아요. 그대로 준비, 플랭크 가운데 거쳐서 갈게요. 가운데 플랭크, 엘보 플랭크. 힘드시면 무릎 닐링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정도는 조금 버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무시기 전에 약간 온도를 올려놓으시고 그대로 샤워하고 주무셔도 되고요. 흐, 쭉 뒤꿈치와 정수리 길게 흐, 흐, 길게 복부 속엔 흐, 10초 더 흐, 둘, 후, 늘 5초 더. Four, three, two, one. 세요 자, 이쪽 보고 사이드 플랭크 한번더 하실 거예요. 발날 또는 무릎으로 홀드, 닐링 하시거나 이렇게 그대로 홀드 30초. 후, 정수리 길게 턱 부드럽게 잡아당기시고 양쪽의 귀가 어깨랑 서로 멀어지게 유지하세요. 좋아요. 힙 앞뒤로 납작하게 하시고 허벅지 안쪽 풀칠해 놓는 것처럼 사선으로 길게 후 10초 더후후후후 5초 4초 3초 2초 1초 좋아요. 내려오시고요. 그대로 앞바다리 하시고 편안하게 스트레칭 하실게요. 앞바다리 사이드로 스트레치. 앞바다리 하셔도 돼요. 사이드 스트레치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대로 무리하지 않게 후 스트레치 이게요 충분한 호흡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반대 후앤한 번씩만 더 할게요. 앤후 앤, 둘 반대, 앤, 후 앤, 그대로 다리 모으셔서요, 그대로 앞뒤 롤 다운 운동 하실 거예요. 다리 쭉펴시고요 앤, 그대로 스트레치 한 번, 앤, 내쉬면서 그대로 롤 다운, 후 만세했다가 앤, 둘, 후, 천천히 일어나세요. 자 맨다리 맨몸으로 하기 힘드시다면 어, 쇼파나 뭐 침대 있는데 다리를 살짝 지지를 하시고 하셔도 괜찮아요. 특히나 반동으로 일어나는 거 반동으로 눕는 것만 자제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흐쭈 몸 기지개 킨다 키시면서 흐쭈 앤드 앤 다운 후. 앤드 앤 후즈 쫙 스트레치 스트레치 좀 홀드 하실게요. 어깨 지그시 바닥으로 호흡 충분히 깊게 해주세요. 좋아요. 앞바다리 하시고요. 그대로 스트레치 이어서 하실 거예요. 가슴 닦기로 스트레치 후 아빠 다리가 괜찮으시면은 다리 아까처럼 사이드로 스트레칭 하신 상태로 가슴 닫게 하셔도 좋으세요. 최대한 편안한 자세 찾으셔서 스트레치 해주실게요. 주르륵 일어나시고 자 사이드 한 다리 옆으로 스트레치 먼저 해주시고요. 그대로 후 멀리 멀리 스트레치 해주세요. 앤드 그대로 피존 스트레치 연결할게요. 앞으로 가슴 닫기. 후. 뒷다리 계속 뒤로 민다 생각하시면서 충분한 호흡 그대로 일어나시고 반대다리 사이드 스트레치 이어서 할게요. 그대로 사이드 후 포인하셔도 되고 블랙스 하셔도 되고 블랙 And 일어나시고 자 그쪽 다리 비존 엔 앞뒤로 후 만약에 뒷다리 피시기가 많이 힘드시면 조금 무릎을 구부리셔도 괜찮아요 후. 충분한 호흡같이 쭉쭉쭉쭉 일어나시고 그 다음은 다리 뒤로 쭉 펴서 스완 배대고 엎드리셔서 스완 스트레치 8번 하실게요. 그대로 코 끝부터 들어서 가슴 길게 일어나시는 거쭉앤 다운 앤투앤쭉 길게 기지개 기듯이앤 다운 복부에 힘 빠지시면 안 돼요. 복부 길게 앞에 쏙 집어넣으시고 And down, and four, 몸의 앞면을 쭉다 늘려준다 생각하시면서 And down, 후, 호 호흡, 편안하신 호흡으로 And 후, 쭉, and down, and six, and 후, 쭉, and down, and seven, 쭉, 길게 밀어요. 다운, 라스트, 에이쭉 길게, 길게, 길게, 길게, 엉덩이 뜰어서 애기자세, 휴식하실게요. 후, 어깨, 기 머리에 힘 빼시고 스트레치, 주르륵 일어서 앉으셔가지고요. 자, 그대로 스파인 트위스트 스트레칭 하실 건데요. 앞다리를 밴드로 크로스, 네,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앞바다리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 상태로 반대로 트위스트 앤 같이 돌아왔다가 다시 t w 앤 돌아오시고 앤 t h r e 커지면서 앤 돌아오고 앤 f 내 몸을 약간 빨래 짠다 생각하시면서 길게 돌아왔다가 앤 f i 쭉 and t w n six, 길게 and two, and seven, 쭉 and two, last, n eight n 좋아요 반대 다리 바꾸셔서 반대쪽 트위스트로 릴리즈 하는 트위스트 and stretch and c n d 쭉 앤 컴백 앤 o m e b 쭉, a 돌아오시고 앤 n d 쭉 호흡하면서 앤 컴백 앤 o m e 쭉, a n 호흡은 들이마시면서 트위스트 가셔도 되고요. 내쉬면서 트위스트 가셔도 괜찮아요. 쭉, 앤 n d 둘, l a s 쭉, 앤 좋아요 자 앞바다리로 두손 깍지 끼시고 사이드로 스트레치 하시고요 그대로 가운데로 컬 반대 사이드 이실게요 하프서클 요렇게 네번앤 반대로 쭉 사이드 앞으로 등 동그랗게 사이드로 앤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앤 3. 리앤컬툭 사이드, e 정면, a 반대 사이드, e a n 사이드, 앤 좋아요, 두손 가슴 앞 크로스, 목서클 하실게요, 그대로, a n 둘, 쭉 들이마시면서 코 끝으로 원을 그리고요, a n 앤둘 리벌스 앤쭉앤둘한번더 라스트 앤 좋아요. 그대로 손 내려놓고 한숨 후 잘하셨어요.